내년 9분 한번 봐주세요. 하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고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고 네. 3월 4월 3월 4월이 굉장히 위기 한 번은 회오리 치고 넘어가게 돼 있어 물갈이가 된다, 정리가 된다 검은 돈이 뭐 빠져나온다든지 그리고 또한 5월 달로 넘어가고 6월 달로 이제 들어가서는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1년이 지나가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내년 구분한번 봐주세요. 계면을 둘러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폭풍은 한번 해오리 같죠? 어떤 리 경제적인 거지. 그치? 이런 걸로 인해서 폭풍과 해오리를 친다 이제 했으니까 아마 이쪽 저쪽이 웅성웅성이 엄청나겠지 응. 하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고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고 곳곳에 눈물바람이 흐른다 이제 했으니까 한 4월달이 정도가 되면 조금 진정이 돼 진정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 경제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 많이 흘러나온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 3월 4월. 그래서 3월 4월이 굉장히 위기 꾸준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어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운으로 놓고 따지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내년에는 좀 수습하고 들어가는 해다 이제 하지만은 상반기 들어가서 3월 달 4월 달돼 가지고는 한 번은 해오리 치고 넘어가게 돼 있어 그게 렇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정리가 된다 보면 되지 그지 물갈이가 된다 정리가 된다 검은 돈이 뭐 빠져 나온다든지 숨어있는 돈이 튀어 나온다든지 뭔가 경제 전적으로 조금 회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5월 달로 넘어가고 6월 달로 이제 들어가서는 좀 이제 좀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사실 이번 년에 재해가 진짜 많았잖아요 자연재해가 음. 내년에도 오 뭐. 내년에는 내년에는 재해로 인해서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 아. 그냥 사소로운 거 요런 게 부스러기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큼직큼직하게는 그렇게 터지지는 않는다 이제 보면 되고 이제 최고 큰 거는 이제 금리적인 거지 그치 아. 물가가 뭐 상승을 한다든지 물가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지 음. 재해보다는 내년은 경제를 좀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경제적인 거지 아, 코로나는요 선생님. 에이 그건 다 지나갔잖아 그렇구나. 변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리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큰 질병도 음. 한 50년 있어야 이제 또한번 터지겠지 그치? 음. 아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 3, 4월에 음. 그러면 사람들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이 어려워요? 많이 거. 힘들어질 거야. 네.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제 막바지 가게 되는 거지. 어. 막바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버려야 될건 버리게 되고 주 담고 주 담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사는 게다 힘들고 금리는 계속 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어? 월급은 뻔한 거고 그치? 그렇게 사는 게 전부 다다 다 힘드니까 지금 봐봐 나가수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편안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 네. 다 하나같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버티고 산다고 얘기하지 아 인생살이가 재밌어 아 즐거워 어뭐 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다 재밌다 보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잖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 걱정 시럽지 진짜 걱정 시러워